더군다나 아나브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저품질 블로그를 선택해서 아나브 블로그로 만든다는 게큰 결단이 없으면 솔직히 어려운 선택의 길이었습니다. 쿠팡 파트너스를 하더라도 자 지금 제가 쓴 글들이 검색 누락된 게 있나요? 오히려 다 상위 노출되어 있지 않나요? 1일 방문자 보세요. 12,000명, 24,000명, 여기 4만 명도 있네요. 4만 7,000명 자그 중에 이걸 한번 보십시오. 266명, 이거 접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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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수정모드로 한번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글자수 부분의 변동사항을 볼게요. 그러면 글쓰기 모드에서 한번 글자수가 정말 그렇게 변동이 되는지 볼까요? 아까 건조기 글 제목 과연 어느정도 숫자일까요? 36자네요. 공백제외 28자입니다.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쵸? 자, 스펙 두 글자를 지어 볼게요. 좋습니다. 글자수 34자로 줄어들었고 공백지 26자 공백을 하나 지워볼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 이 확장 프로그램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겠죠? 이제 첫번째 알려드렸고요. 두번째 알려드릴게요. 두번째는 일괄 이미지 다운로드 확장 프로그램인 파쿤입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서 뜨게 해볼게요. 자 이거 아까 뭐였죠? 이거를 클릭했을 때 이미지들 다 다운로드 됐었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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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사이트의 공식 홈페이지의 이미지들로 정보성 글을 쓰는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잖아요. 뭐 대기업에서 각 개인을 상대로 뭔가 왜 사용했어? 라고 뭐 소송을 걸 일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의 상품을 홍보해 주는 글이니까요. 네, 건조기 모델의 LG전자 건조기 모델의 상세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자, LG전자입니다. 그렇죠? LG전자죠? 그리고 팟쿤, 커런트 탭, 다운로드. 네 이런식으로 지금 현재 탭의 모든 이미지들을 다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쵸?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이미지들을 이렇게 컨택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다운받는 것들이 정말 짧은 시간에 해결이 되는 겁니다. 두번째 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키워드 분석 사이트입니다. 세번째는 키워드 분석 사이트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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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0, 24,000 사실은 웬만해서는 이거를 도전하긴 되게 어려운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보통 쓰지를 않죠 근데 저는 도전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틈틈이 빈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노출된 순위를 보면 대부분이 인플루언서 블로거들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블로거들이에요 일일 방문자 보세요 12,000명, 12,000명, 24,000명, 여기 4만 명도 있네요 24,000명, 37,000명 자 이중에 589명 800명 이렇게 두명만 1000대 미만으로 있습니다 자그 중에 이걸 한번 보십시오 266명 이거 접니다 8위에 있죠 그리고 심지어 포스팅도 6일 전입니다 자 이런식으로 순위에 랭킹이 될수 있다는 거고 이걸 찾아낼 수 있는게 진짜 실력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만 따라오십시오 제가 틈틈이 이런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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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황금 키워드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블로그 지수에 맞는 또 여러분들의 블로그 상태에 맞는 쇼핑 키워드 황금 키워드를 가지고 쿠팡 파트너스를 하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알려드렸을 때몇 분이 상당히 좀 공격을 하셨던 분들도 있어요. 제대로 저의 메시지 듣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 속에서 얘기했던 진정성 이 있는 이야기들은 다 어디로 들었는지 아마 듣지도 못하셨더라고요. 내용도 몰라요. 제가 이렇게 앞으로 3회 정도에 걸쳐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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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새롭게 포스팅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포스팅을 같이 하면서 쿠팡 파트너스 글의 정보성 글로 검색 누락 없는 상위 노출되고 블로그 지수도 오히려 쌓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복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